이재명이 주는 25만원짜리 기본소득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만원어치의 독이 든 술잔 이 술잔을 마시면 일하기 싫어지고 이 술을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국민은 점점 일손을 넣고 국가만을 바라보면서 손벌리고 주면 다시 또 달라고 손을 더 벌리는 그래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공짜돈에 중독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다가 전 국민이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활기를 잃어가게 될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째 임기 내 청년 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둘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9조 5천억 원인데 전체 국가 예산 약 600조 원의 3% 정도의 수준으로 지출을 조정해서 이 정도는 기존의 예산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의 골자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돈을 준다는 데 받아서 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 공약인가 아니면 정말 그럴싸한 속임수가 아닌지 지금부터 그 공약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첫째 1년에 25만원의 돈이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이 정도의 돈은 속된 말로 언발의 오줌싸이 아닐까요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무엇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요 식사 몇 끼면 없어질 돈인데 국민 개개인에게 그것이 실질적인 생활의 보탬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재명의 놀라운 트릭은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은 2023년부터 연 25만원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연 100만원으로까지 늘리겠다면서 기초생활비로는 최소 월 50만원씩 그래서 연 6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살짝 덧붙입니다. 임기 내 약속은 연 100만원까지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까지가 기초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고 꼭 반드시 언제나 그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매월 50만원씩으로 확대할 것처럼 들리는 묘한 언어적 마법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연 25만원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연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도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 점층법에 이끌리도록 하는 그런 언어의 마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흔들면서 말입니다 결국 연 25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그리고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재명의 계산으로 국민 일인당25 만원일 때는 총 19조 5천억의 세금 이 필요한데 이것을 임기 내에 1인당 100만원으로까지 늘린다고 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 총 78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0조 가량 인데 1인당 25만원일 때는 600조에 3%가량 돼서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100만원일 때는 전체 예산의 13%나 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예를 들어보자면 2019년 기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이 2.43%인데 이 국방비의 6배가 넘는 국가 전체 예산의 13%의 돈 78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월 10만원 꼴도 안 돼서 그 돈을 받을 국민들에게도 별로 실질적인 도움도 안될것 같은 이 돈을 도대체 왜 준다는 것일까요? 현재 국가의 예산 600조를 가지고 국방비도 집행하고 공무원 임금도 주고 각종 사회복지 비용도 나가고 이렇게 쪼개서 써야 하는데 당장 78조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런 허황된 공약을 승부수로 던진 근본 이유 내지 그 저의가 궁금해집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의 머릿속에라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을 한번 분석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의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겠다고 저난린지 말입니다 첫째 이재명식 발상의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 최소한 50%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개돼지다.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뭐라고 해도 오 그렇구만 하고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기본소득 공약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재명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줄 표. 이재명이 노리는 것이 이거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같은 정책을 말하고 싶지만 차마 양심상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것을 합니다. 해버립니다. 돈을 뿌리는 것은 부패한 선거 역사상 가장 표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다른 대권 주자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인격이 있고 체면과 양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차마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줄 국민이 있는 한 얻게 되는 권력의 맛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 치는 사기냐 모르고 치는 사기냐 책이라도 읽어보셨냐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셔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윤희숙 의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민의힘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이 점잖아 보이는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을 대하는 말투를 보시면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 말투가 이재명을 사람 취급하는 말투로 보이냐는 말씀입니다. 국민을 개대지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비양심의 끝판인 정책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이재명. 그 인격과 댐댐이를 못 견뎌하는 느낌이 윤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야당은 물론 자신이 속한 여당의 대권주자들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재명은 들고 나온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이 내놓은 정책의 이면에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이재명의 진짜 속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첫째 이재명 본인도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떠나서 어쩌면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느냐 라고 묻는 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절반은 이 돈을 덥석 물고 표를 줄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개에게는 개껌을, 돼지에게는 썩은 수박을 흔드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국민에게 돈을 흔드는 것만큼 표받기 쉬운 것이 없다는 확신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두번째 이재명 본인이 정말로 소신이 있어서 기본소득을 처음엔 연 25원원 그 다음에는 연 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엔 할 수만 있다면 전국민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것을 정말로 실천해보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확신범과 같은 무엇인가가 이재명의 머릿속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다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뜻밖의 이재명은 이 중요한 비밀의 상자를 열수 있는 그 열쇠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돕는다. 억강부약. 이 말은 이재명의 대권 선언문에 나오는 중요 공약인데 바로 이말 속에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힌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강 부약,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것이 본뜻이지만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읽히지 않으십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은연 중에 노출되어 버린 이재명 표 독재의 예고편처럼 영화의 스포일러처럼 보이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강자는 기업을 가진 기업가, 자산가, 부자들을 일컫는 말이 틀림없는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수탈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천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부자들은 모두 다 떠나버리고 이 땅에 누가 남겠습니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이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이 돈으로 전역이 있는 삶을 만든다는 달콤한 정책,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 정책은 도리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묻혀서 그렇지 수많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를 맞게 만든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살포하면 국민들이 이 돈을 소비할 텐데 이것 때문에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소주성 정책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소주성 정책 버전2라는 것을. 이재명이 주는 25만원짜리 기본소득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100만원어치의 독이 든 술잔, 이 술잔을 마시면 일하기 싫어지고 이 술을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국민은 점점 일손을 놓고 국가만을 바라보면서 손 벌리고 주면 다시 또 달라고 손을 더 벌리는 그래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공짜돈에 중독돼서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그러다가 전국민이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활기를 잃어가게 될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문정권 하에서 기업들은 제발 이 정권이 빨리 끝나주기를 숨죽이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만나게 되는 셈인데 뭔가 모를 오싹한 공포감 같은 것이 지나가는 이 느낌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이재명 하면 의심스러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수 사건 김부선과 관련된 일에서 그 인격에 대한 의심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은 만고 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자신에게 표를 던져준 국민의 절반을 위해서 다른 국민의 절반을 억압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공약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본인도 알면서도 어차피 절반의 개돼지들은 있다는 확신 그래서 이들의 표만 있으면 충분히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영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그의 국가관입니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의 순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누구를 이롭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